컨셉은 복고 컨셉이고요 아, 70년대 좀 아, 레트로 디스코 느낌의 의상을 입었습니다 이번엔 텐스타 잠시 커버입니다 호포 컨셉은 복고이지만제스처나 포즈에서는 뭔가 그렇게 조금 막아 봤지 않고 자유롭게 했고 70년대? 약간 복고 느낌이래요. 그래서 복학생 오빠처럼 해달라 그래서. 그래또 복학생 출신이어가지고 복학생이지만? 복학생 같지 않은 복학생이어서. 오늘, 그러니까요. 이게 복학생들이 이러고 다니진 않을 것 같아요. 진짜 리얼 레트로 복고 그런 걸 약간 생각해 보았었는데. 약간 좀 트렌디한 복고품인 것 같아서. 색다른 것 같습니다. 네, 메이크업이 아마도 좀 약간 홍조기 있는 근 네, 러블리하게 나왔어요. <웃음> 응. 응. 응. 저 지금은 조금 뭔가 어 Jacket, 저렇게, 저렇게, 저렇게, 저렇고저렇도그렇고 저렇게, 포인트가 렇게 저렇게, 저지 않을까라고 생게해요지 않을까라고 생각 증명사진 수빈이 샷승식영네 넷샷 와 이쁘다 <웃음> 아, 생각보다 많이 세졌습니다 네. 머리도 많이 올, 머리도 올렸고 가죽 느낌에 좀, 저는 좀 라이더 같은 느낌인가봐요 앞순서에 병찬이는 좀 약간 따뜻하고 뭐 이런 느낌인데 저는 좀 약간 강렬한 느낌을 내고 있군요 이번에는 약간 조금 더 현대적인 느낌인 것 같아요 아주 또 색다른 느낌이 한번가 나올 것 같아서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착장 마무리하고, 어, 마지막 착장을 네. 이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니, 아니, 이정이거 아이고, 저. 어. 알지? 뭔 느낌이지? 네. 아, 빠요아다 어제 헬스를 괜히 했어 <웃음> 너무 걸렸어 아나 그냥 알뜰에서 죽을 거 같아 아. 아. 무 된다 너무 봐 이제 화보 촬영이 끝났습니다.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안녕.